본주의 최보기 대표는 빌립보서 말씀에서 사명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한 그릇 사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꿈을 우리가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일치되면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그 뜻과 꿈을 이루어 가신다. 이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차츰 커져서 사명이 된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그 명령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실 수도 있다. 하지만 보통은 꿈을 주시고 오랫동안 품어서 하나씩 천천히 이루게 하신 후에 더 고차원적인 꿈인 사명으로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최복이 대표의 마음에 처음 주신 소원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한단으로 선한 부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부자의 복을 주셨고 본죽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성공보다 사명입니다. 또 이웃사랑입니다. 기업의 수익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작은 꿈이 차츰 자라나서 사명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여러분 마음에 두셨습니까? 그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작더라도 여러분의 꿈은 차츰 자라나서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의 꿈과 똑같아질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질 것입니다.